분위기가 비슷해요. 사실 막 사기 잘하시는데요 배워야 돼. 아 근데 진짜 잘생어요어 진짜 게 뭐가 문제 그냥 본인. 본인 그냥 는 거야. 너 진짜 10분 걸려 5분만에 뛰어왔어 아 냄새 아, 안 아, 아, 없어요 네, 오, 네. 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이더랑 비슷한 재질이다, 뭔가. 맞아, 음. 맞아. 그런가? 올만가 네, 진짜? <웃음> 둘이 느껴지는 분위기가 비슷해요. 사실 막사귀고 막. <웃음> <웃음> 잘하시는데요. <잘해진대요. 웃음> <웃음> 어떻게 이렇게 부천까지 오시게 됐나? 일단 안 늦추고요. <웃음> 네, <웃음> 일단 안 늦춰요, 감사합니다. 이더 보러. 남친의 덕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돼요? <웃음> 이제 퇴근 아니야? 퇴근이죠. 이제 퇴근해서 같이 집들어가지고 전화 먹고. 그냥 먹고 이제 어, 술도 어. 먹고 이제. 맞아 맞아 그지 일단 미더 같은 경우에는 특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음. 첫 번째 열심히 안 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만 열심히 하고. 아 <웃음> 근데 그거 진짜 아. 많니요 <웃음> 진짜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는 척할 필요가 있나 아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카메라 없을 때는 엄청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보여줘요. 뭐 너무 선다지마 졸라 열심히 했어 아, 근데 얼마 전에도 밥 먹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대 선생님이 떨린다고 청심환 하나 이제 먹고 가야되냐고 털어놓더라고요 아! 어저께 한번 먹어봤어요 어떡해? 어쩌 잠들었어요 아, 어떡해? 신혼자 아, 아, 아닌가요? 그래! 어마자 하고 잠들었어요 근데 약간 보편적인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온전히 느끼는 것도 좀 추천해요 온전히 느끼다가 응급실 실려가면 어떡해요? <웃음> 영빈 형 가. 레벨트 가야 돼요. 그것도 두번대로 오히려 좋죠. 좋은 콘텐츠 나올 수 있고. 처음 <웃음> 컨텐츠. 근데 진짜 잘 생기셨어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니 피부가 진짜 좋으시네요. <웃음> 진짜 긴발. <웃음> 그래요? 아, 그래요? 진심으로. 아니요. 저는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요? 근데 솔직히 처음 봤을 때 비건님보다 나 형인 줄 알았어. 그거는. 네. <웃음> <웃음> 아, 네. 제가 95년생을 했을 때도 잠깐 동안 생각했어. 아. 너아 놀리는.. 놀리는 건가? 잘그 생각했는데 랩피트 전혀 연습할 날이 오늘이랑 내일도 만나서 하시나요? 내일 만나지 각자 이렇게 연습하시나요? 응. 응. 응. 그럼 해보자! 응. 어디서 하지? 여기! 오류면 응. 비워줄게! 알파로 응. 네, 생각해요! 응, 응. 아 어떡해! 너키 맞춰줄게 이렇게 응. 노래가 나오고 등장하는 게덜 떨릴 것 같아 아니면 나온 상태로 노래가 나오는 게덜 떨릴 것 같아. 나온 상태로 노래가 나오는 게 한번 한번 훑고 나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인사를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o 도 I don't k n o 요 I don't know. I don't k n 해볼게요. o n t 요 n o w I don't 난 춤에 서나올거예 눈을 맞출 때날 보다 너의 표정도 음을 잡을 때 느꼈던 너의 떨림도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웃어 넘겼던 어 그비건님 노래하실 때 어차피 노래 안 하시잖아요 그때는 어. 근데 마이크 계속 잡고 있으면 좀 뻘쭘해 보거든요 제가 음. 볼게요 그래서 그때 살짝 리듬을 타거나 비건님한테 이렇게 제스처 같은 거 하면 좋을,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어떻게 하죠? 그건 뭐 본인이 연구하 되죠? 아, 네. 약간 이렇게 하는 게더 귀엽지 않을까요? 그, 너무 톡톡 소리 나는데? 조금만 어. 살짝 해봐요 진짜 살짝 해봐요 나 진짜 몸치라서 그래 언니 뭐. 알잖아 나 얼마나 멈췄지 이렇게 잡아무것도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웃음> <웃음> 자연스럽게가 제일 좋은데 뭐가 제일 자연스러운지를 찾아야겠 맞아 술을 마시고 들어가요 <웃음> 술을 왜 마셔 유진 <웃음> 씨 <웃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진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아 그리죠 여러분 <웃음> <웃음> <유리러버>, 안녕하세요 미도입니다 <웃음> <웃음> 오늘은. 아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 오케이, 바로 갑서그이제 <갑시다. 웃음> 다른 거지만같은에너지가 응. 나와야 된다. 금이 그러니까 봐봐. 자신감만 은 지금, 지금, 이 사람은 지봐이사람 사람은 지금, 이사람지이이사람이 사람은 지금,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진짜 약간 노래 주인공이니까 장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뭔가를 막더 만드는 것보다 최대한 미도가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은 지금, 지금 정도 좋은 것 같아요 나 아, 그냥 당당하게 사람들이 너가 이렇게 쭈푸쭈푸 하는 거를 보면 어색해 보일 수도 있어요 무대에서돈 내먹으면 되고 어색하면서 더 열심히 하고 자신감을 좀더 채워야 될것 같아요 즐겨서 혼자서라도 후면을 좀 보셨습니까? 저말 원래 희망이 있었고 오늘 하면서 더 앞에 그림 그 연습만 되면은 응. 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열심히 미도가 사람들 앞에서 는게 처음이어가지고 떨린다고 했는데 오늘 연습하는 거 보니까 너무 확확 확 달라져가지고 무대는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 응. 음. 긴장되면은 이한 가지 생각만 하면 되거든. 어차피 시간은 흘러간다. 어차피 너네가 각질 일이고 끝나면 진짜 아무 것도아닌이야 진짜로. 그것만 준비하면 돼.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